모텔 외부 사진입니다. 관리실입니다. 2층 복도입니다.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도시가스 보일러실입니다. 1층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모텔의 주차장은 17대 이며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내부 방입니다. 관리가 잘되어있는 옥상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장사가 잘되는 무인모텔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1075.8조음에다 325폐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도로는 8m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2층입니다 1층 면적은 8 3 3 6 1제곱미터 252평이며 주용도는 주차장 17대입니다 2층 면적은 8 1 9 3 7제곱미터 248평이며 17개의 방과 사무실 및 개인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난방과 온수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사용승일은 2008년 1월 23일입니다. 입주 가능한 일은 22년 5월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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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5 9 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